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양악수술은 무조건 치아교정하고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교정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 먼저 하고 교정을 하느냐 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부정교합에서 실시하는 전통적인 양악수술은 어, 교정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을 하고 부정교합에서 실시했던 양악수술에서 하던 일인데요. 어, 이 선교, 선교정을 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이 기간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실제로 이 교정을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걱턱이 더 심해져서 보기가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수술을 어떻게 먼저 하는지에 대한 시도들이 한 10몇 년 전부터 열심히 이루어져서 현재는 수술을 먼저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수술 교정할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아래턱의 위치를 잡고 나중에 교정으로 그걸 마무리한다는 개념인데요 어, 최근에는 이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어, 겨,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선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어, 교정을 먼저 하는 수술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선교정을 할 거냐 선수술을 할 거냐는 어, 각 전문가를 찾아가서 면밀하게 상담한 후에 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